뭐 지금 제가 사용한 거는 레인보우 모스입니다 투코 타도록 하겠습니다. 응. 컬러는 캔즈코 컬러입니다. 조금씩 덜도록 할게요. 색감은 조금 섞어줄게요. 그래서 조금 묽게 만든다. 조금 묽게 만드면 시럽 컬러 쪽으로 조금 만든 다음에 올려줄게요. 솔직히 뭔지 알죠? 우리 어릴 때그 한옥마을 같은 데 가면 반팔티에 반팔티나 손수건에 고무줄 묶어가지고 염색시키던 거그 느낌 내는 거거든요? 약간 중간에는 색감이 좀 진해야되고 번져갈수록 색감이 연해져야되거든요 그래서 그 클리어같은 그 베이스나 클리어제를 끝에서 땡겨줘야 돼. 요 번지.. 번져나가게끔 중간에 색감은 유지하되 끝에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화이트는 보여야 되거든요 전체 다 베이스나 번지젤을 안 바르고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전체 다 번져지기 때문에 전 전체 다 번지는 건안 바라, 안 바래서 조금 더 번지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붓에 클리어만 묻혀가지고 가지고 가고 싶은 색상을 이제 땡겨주시면 돼요. 지금 그냥 스티커 붙이기 전에 한번 매끈하게 해주는 역할 얘들 밑에 바탕색 보호해주는 역할 하려고 베이스 한번 칠해주고 있습니다. 얘 클리어 젤 올리도록 할게요 그냥 화이트는 나머지 부분 다 색칠해주시면 되세요 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티아라 리얼라인 젤이에요 켄지코 퍼펙트 탑 하러 가겠습니다 <웃음>